커트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과연 이제 우리가 남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커트를 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것을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. 머리를 자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물체가 바뀌었다. 그리고 바뀌게 하는 바뀌게 하는 과정 자 그래서 커트를 조형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조형 자 그래서 커트는 기존에 있던 형태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형한다라고 하거든요 조형은 그래서 영어로는 몰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조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이렇게 계속 쭉쭉 나갈 거예요 어떠한 단어들을 이제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점에서 선으로, 선에서 면으로, 그 다음에 면에서 입체로, 이렇게 왔어요 자, 점은 영어로 쉽죠? 점은 영어로 뭐야? 점은 영어로 포인트, 그 다음에 선은 영어로 라인이라고 하죠? 그 다음에 면은 이제 표면이라는 뜻의 서페이스라고도 하고, 서페이스라고도 하고 사이드라고도 해요. 사이드 면은 사이드라고도 해요. 그 다음에 입체 입체는 솔리드 솔리드 점과 선과 면과 입체를 배웠어 그러면 지금 딱 보시는 아까 다시 만들어진 형태 봤죠 이거는 점이에요? 선이에요? 면이에요? 입체에요? 입체죠 형상이 됐단 말이야 형태를 구성하는 점, 선, 면, 입체 그 다음에 손에서 느껴지는 거아 점에서도 점 우리 이거 느끼잖아 존재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, 뭐 감각이 방향감도 있고 실감도 있지만 점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존재라는 걸 느끼잖아 그러니까 존재가 있다고 해주자 뭐 어쨌든 아 이거 다 그냥 쉽고 아는 건데 뭐 저런 거를 이제 또뭐 배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용과 관련해서 이게 딱 듣다 보면 또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